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과 퇴직금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무장님 다름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다가 이분이 1년 넘게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공제부금을 그만 적립하면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 11조 피공제자가 될수 없는 자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법 제11조 제2호에서 대통령 영우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대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는 퇴직공제 부금은 더 이상 정립할 필요 없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발생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별개로 지급해야 된다는 라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과 퇴직금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